안녕하세요 아빠 정영호입니다 제가 오늘 찾은 곳은 도봉구에 있는 쫙이 보이는 한상동시장 여기가 정말 얼마나 크고 제가 화면에서 봤던 그 정도의 퀄리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할머니가 하시다가 그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연느님이 지금 대를 이어서 하고 계신다 그래요 가격도 정말 저렴하고 한번 가볼게요 성공 갖고 왔지. 창동시장. <웃음> 얼마나 크냐면 손으로 한뼘꽉 차게 진짜 쫙 펴서 내손 하나 일단 먹어볼게 이거 한 조각 맛있는 소스집 있잖아 거기랑 비교해봐 거기가져가는데일 어, 양에서 따오고. 이 정도 가 음, 음. 거기가 이 가격이야 이가격 어. 거기 이거의 3밖에안돼비교안비교안맛있 <웃음> 맛있어 기데도말이 <웃음> 먹어야겠다. 꼭 와야 올고꼭 와. 꼭. 아, 꼭. 자는 다음꼭와 놨으면 좋겠다. 요하보네 응. 나도 먹어야지. 응. 맛있겠다. 그리고 뭐 집에 꽃이네. 응. 먹어야지. 맛있겠네. 어떻게 아. 먹는다 파? 그냥 먹는 거지. 음, <웃음> 남은 <웃음> 거. 긁어 먹는 맞아, 긁어 먹어야 돼. 끝. 창동시장에서 음. 왔어요. <웃음> <웃음> 어디? 하라기밥 음, 어, 어, 아, 예. 여기는 건일동에 있는 북부시다 어, 할머니의 진, 진짜 점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씩 오시면 눈물이 날것 같아 맞아, 할머니 어, <봇> 그래서 여기 시장에 오셔서 뭐 맛이, 맛있다 아니면 맛없다 이런 거를 논하기 전에 일단 우리 할머니 같은 음. 그런 할머니가 김밥을 싸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할머니가 농담도 건네시고 나도 농담도 건네고 할머니는 다 일찍 돌아가셨지만 안계시지만 할머니가 보고싶다 그러면 우리 할머니인 것처럼 할머니 김밥 한줄만 싸주세요 먹고싶어요 라고 할수 있는 그런 곳이 있하니다 한번 와아보세요 김밥은요? 한줄에 천원